이상한 거에 꽂힐 것 같고 또라인가? 똘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궁주 같은 느낌이 있잖아 까탈스럽고 안 알려져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 둘이는 잘어울려 겉으로 봤을 었 때는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뭔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누가 더 힘들어? 어 나는 안녕하세요 연어신당 연희에게 있습니다 궁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 과연 될수 있나 음. 한번 봐주세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뭔가 혼기가 지나서 하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어 운으로 봤을 었 때는 2년 전에 한다든지 1년 전에 한다든지 이런 게더 많이 보이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야겠다라는 거밖에는 모르겠어 지금 냈으면 은 그냥 혼자 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많이 느껴지고 배우야? 아니야? 일반인이야? 아 진짜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남자가 약간 융통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데? 뭔가 이런 거 있잖아 직장인 약간 그런 느낌 이렇게 직장 내에 있는 약간 거기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드는 사람이고 사업가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기는 맞는데 돈은 뭐 그렇게 마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안 알려져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게한번 스쳐갔다든지 이제 뭔가가 잘 되려고 하는 건지 안 좋으려고 하려고 하는 건지 그두 개가 기운이 비슷하게 오거든? 뭔가 빵 터진다거나 밑으로 터진다거나 아래 위로 터진다거나 했을 었때 뭔가 한번 치고 가거든? 결혼보다도 뭔가 관제나 구설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보이는 해운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치거나 뭔가 이런 거가 지나갈 거야. 올해 없었다면 은 내년 수준에 분명히 나타난다. 그 궁합을 봐서 잘 살겠냐? 이거 봐달라는 거잖아. 뭔가 힘들 수 있겠다라고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. 그럼 누가 더 힘들어? 어, 나는 남자가 더 힘들 것처럼 보여. 남자가 조금 더 많이 받아주고 뭔가 내가 더 뭔가 해 줄게 뭔가 매니저 느낌 있잖아. 뭔가 다해 줘야 될것 같고. 뭐.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게 있다. 공주 같은 느낌이 있잖아. 알아서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서 또 안으로 들어가면 은 까탈스럽고 되게 여우 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좀 비슷한 거뭐 있잖아 어 그럴 수 있어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약간 뭔가 감수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? 이 남자도 사실 이 남자가 더 많이 감수될 게 많은데 이 여자는 자기가 잘났다 내가 더 낫다, 뭐 이런 게 있는 건지, 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더 많이 느껴져. 둘이는 잘 어울려. 잘 겉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만약에 결혼했다고 그러면 슈윈드 뭐야?라고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 더 든다라는 거지. 그래서 잘 살겠다라는 거는 솔직히 노력 부단히 해야 돼 서로가. 우리 두분 친구로서. 네. 친구로서는 딱딱딱딱이 좋지 오히려 둘이 사업한다고 러면 괜찮아 부부로 한다고 하니까 말리고 싶은 거지 이 남자는 거의 일반인도 아닌 거지 뭐도 아닌 것이 라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? 옷을 튀게 입어? 그렇게 보여 옷을 튀게 입나? 약간 남들이랑좀 다른 느낌이 이상한 거에 꽂힐 것 같고 약간 여자를 봐도 그런 매력을 약간 이상한 서 온다든지 약간 또라이인가? 똘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약간 아, 볼 같은데? 이렇게 말해? <웃음> 약간 그래 저는 아, 이분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아, 알까? 여자분은 한혜진 응 남자분은 응. 디앙탈사 헉 아, 얘네가 사귄다고? 이거 재미로 보는 고맙이에요 또? 도대체 아, 왜 그러는 이 거야? 저이 최근에 노래를 냈거든요 응. 노래를 했다고? 근데 사람들 평이 두 분이 잘 어울린다는 정말 많아요. 어때고 뭐 이제 실제로 두 분이 사귈 가능성 있을까요? 여자는 있을 것 같아. 어, 마음이 있어요. 응. 여자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. 겉돌 때한혜진이 정말 많이 감싸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응. 기안 팔선은 그 여자보다 그런 좀 느낌을 받는 건가요? 응. 그런 매력인 거지 뭐. 근데 그런 매력을 좋아할 것 같은 여자야. 그래서 저는. 좀 비슷한 거예요. 전현무는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뭔가 푸근하고 아빠 같은 느낌이 좀 든다고 나는 보이거든. 그랬을 때는 그런 매력에 뭔가 사로잡혔을 수도 있지만 그 기안 매력과는 다른 매력이지. 기안한테는 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? 확률은 있어요, 사귀. 여자가 좋아니까. 만약에 있잖아, 둘이 진짜 사귀는 게 맞고 간다 그러면은 그렇 나올 것같아 저도? 어 음. 나, 말이 나올 것 같아. 남자가 급해. 해야 돼.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겠다.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운때가 맞아. 이 남자랑. 안 하면 은 못한다. 이 남자. 한혜신이 음. 아니더라도. 어 맞아. 그 얘기 하는 거야. 응. 음. 한이,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야 돼.